안녕하세요 요무부 남유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헬스장 사용법 그 중에서 기구 이레풀다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레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못하고 웃기게 하시는 분도 가장 많은 운동 기구 중에 하나예요. 외국 영상 보면 되게 웃긴 거 많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레플다운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은 부위별로 다르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부터 해 드릴게요. 레플다운은 렛시어 뭐냐면은 렛. 이 광배근의 이름이 원어로 레티시머시 돌시. 발음은 번역기 한번 돌릴게요 latissimus dorsi latissimus dorsi 거기서 넷자를 따온 거예요 이 광배근의 원어의 앞자를 따와서 넷자를 붙인 거예요 풀은 뭐예요 풀 당기세요 다운은 뭐예요 아래로요 그래서 광배를 당기는 거야 얼로 아래로 그래서 그냥 광배근 운동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광배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 래플다운은 이등 쪽의 운동이에요. 등 전체를 자극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등의 전체를 보시면은,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 이렇게 승모근 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후면 삼각근. 그 후면 삼각근 아래쪽에 조그만 게 소원근, 그 바로 밑에 대원근, 그 다음에 이렇게 광배근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 래플다운의 눕는, 눕는 위치에 따라서 이 바깥쪽 대원근, 소원근 쪽이 더 자극될 수가 있고 눕는 각도에 따라서 이쪽 가운데쪽 승모, 중부, 하부 그 다음 그 안쪽에 있는 능형근까지 자극이 오는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광배근에 타겟을 두고 더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잡는 순서부터 한번 좀 볼게요. 팔을요, 어깨너비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 본인의 어깨너비의 1.5배 정도, 이렇게 벌리시면은, 조금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올라가서, 잡아보시는 거죠. 네. 잡아서, 내리고요. 내리고, 패드 안에, 쭉, 좀 기숙이 들어갈까요? 네. 패드 안에, 무릎 패드에다 대고, 그대로 내리면 얼굴이 딱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살짝 누워주는 거예요 근데 눕는 각도에 따라서 좀 위가 오느냐 좀 안쪽이 오느냐 이런 차이가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살짝 누워볼까요 제가 이따가 옆에서 한번 찍는 거 보여 드리고 일단은 뒤에서 한번 찍어서 보여 드릴게요 뒤로 한 5도 정도만 누으시고 얼굴만 안 부딪힐 정도만 뒤로 살짝 누으시고 느낌을 쇄골 쪽으로 당기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올려주고 그렇지. 둘 올려주고 셋 올리시면은 이 견갑골이 움직이는게 보이실거예요 시작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쪽으로 빠지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이쪽 대원근 소원근 쪽이 지금 늘어났죠? 그 다음에 줄어들었죠. 어떤거든 근성장의 원리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이 되면 거기는 근성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를 약간만 숙였을 때더 바깥쪽 그리고 위쪽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많이 어, 이 정도로 좀 숙이시고요 가슴은 조금 이렇게 익스텐션을 조금 시켜주세요 약간 들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당겨보세요 당기고요 당기는데 이거는 조금 쇄골보다 약간 아래 어, 위에 가슴 쪽에다가 떨구시면 되고요 왜냐? 각도가 조금 누워졌으니까요 둘, 그렇죠 셋 포인트는 고개를 들고요 조금 들어주시고 올라갔을 때 가슴이 안 말리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계속 유지시켜주셔야 이 가운데 쪽 느낌이 옵니다 고개 들어주시고요 네, 가슴 계속 든 상태로 유지하고 팔만 올리세요 유지하고 팔만 올리세요 내풀다운등 쪽에 다 느낌이 오는데 각도에 따라서 바깥쪽 안쪽이라고 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느낌을 잘 찾으시면 돼요. 조금 많이 누워서 올라갈 때 가슴의 각을 유지시켜준 상태에서 올리면 가운데까지 느낌이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 상체를 세워서 올라가는 쪽에 늘어나는 쪽의 느낌을 가지시면 조금 바깥쪽에 온다. 이렇게 두 가지로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너스로 팁을 알려드리면 언더그립으로 네로그립 이네로우 그립이라는 거는 와이드 그립은 넓게 네로우는 좁게라는 뜻이에요 좁게고 언더 그립은 안쪽 안쪽 언더죠 언더 그립이고 오버 그립은 바깥쪽에서 잡는 게 오버 그립이에요 근데 언더 그립으로 네로우 그립을 잡았을 때이 광배에 늘어나는 거를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배에 늘어나는 느낌을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네로우 그립으로 언더로 잡고 늘리는 거 느낌으로 늘리는 것 느낌으로. 근데 이게 쭉켜주는건 아니에요. 이 광배를 전체를 가져가는 느낌으로 가시면은 광배의 느낌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더 그린 내로는 이 팔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게를 더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조금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이용해서 올라갈 때이 내가 무게가 내 팔하고 광배를 같이 끌어당기는, 끌어주는 느낌으로 가시면은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잡아 보시고요 쑥 들어가고요 하늘 보세요 뒤로 살짝 누우면서 당길게요 진짜 하나 하나 올려, 올리세요 확 그렇지 둘다 피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그렇지 셋 올라간 거 바로 내리세요 넷 올라간 거 바로 내리세요 다섯 올라간 거 바로 내리세요 그렇지 여섯 광배힘잘 들어가거든요 여섯, 일곱 어때요? 광배 쪽에 느낌 더 많이 와요? 쭉 늘어나는 느낌 있어요 다 피면은 근데 느낌 없고, 살짝 구부려서 이, 같이 잡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같이 잡고 올라가는 게. 다 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잡아주시고, 이 무게가 나를 끌어올린 느낌으로 가셔야 광배 쪽에 많이 와요. 네, 이게 하나의 팁이었습니다. 옆모습으로 하나만 더 찍어주시고, 정리를 할게요. 자, 옆 자, 그래서 옆모습으로 왔는데, 옆모습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도 차이를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구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잡아볼게요. 일어나서 너비는 어깨넓이의 1.5배, 2배 아닙니다. 1.5배 정도의 너비로 잡으시고요. 자 내려보시고요. 얼굴만 안 부딪힐 정도로 한 5도 정도만 구부려주시고 그리고 느낌은 아래로 당기는 느낌이에요. 뒤쪽으로 하면은 이 뒤가 다 접히면서 가운데 뭐 승모근, 중부, 바깥뭐 전체적으로 다 오는데요. 바깥쪽만 좀 타겟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아래로 내리시면 돼요. 등 앉아보세요. 아래로 시작. 아까 아래로 느낌. 그렇지. 하나. 둘. 네. 이 정도 각도예요. 셋. 아래로 내리는 느낌이에요. 넷. 아래로. 다섯. 바깥쪽 오시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랩 다운 할 때, 이게 다 피고 나면 이 여기가 지금 말랑말랑해요. 이 광대나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근육의 힘이 다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접은 상태에서 끝까지 힘을 유지하는 거를 느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는 다 펴서 올라가기 전에 바로 내리라고 하거든요. 올라가는 동시에 내려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는 올라가고 있는데 난 내리려고 그래요 상대적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얘는 올리려고 그러고 나는 내리려고 러니까이 근육이 찢어지는 힘이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올라가는데 난 내리는 거야. 얘는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내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의 각도보다 조금 더 누워서 시작 조금 더 오버해서 누워주세요 네, 이게 보면 은 90도로 치면 은한 40도 정도 조금 누워주시고요 당겨보세요 올려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가슴이 이렇게 둥글게 말아보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를 계속 유지하세요 가슴을 내밀어서 등이 수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더 접어보세요 그렇지 그 유지하세요 팔만 올리세요 그렇지 팔만 올리는거예요 팔만 올리는거 팔만 올리는거 그럼 여기 지금 등쪽에 엄청 많이 수축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우 잘한다 많이 오죠 가운데 쪽에 가슴을 들고 있어야 돼요 약간 팔만 올라가는 느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누웠을 때는 가운데 쪽이 더 많이 수축 그 대신에 포인트는 가슴 내밀고 등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만 올리는거 올라갔을 때 이렇게 등이 이렇게 말리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풀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시고 언더 그립 언더 그립은 살짝만 누워주시고요 네이 바가 얼굴에 안 닿을 정도로 세골라인이나 아니면 위쪽 가슴에 떨어지게 위치해주시고 그냥 잡아보시자 세, 그렇죠 딸려 올라가세요 네 이거는 살짝 무빙 있어야 돼요 올라갔을 때 상체를 약간만 앞으로 가주시면 광배가 앞으로 가시면 광배 더 늘어나죠 많이 하나 늘어나게 다 피지 마세요 그 대신에 팔 그렇지 잘했습니다 됐습니다 어 납세 그래서 오늘은 헬스 기구 사용법 중에 레플 다운 머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레플 다운 머신 바른 자세로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영상 보시고 바른 자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요